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, 제발. 자 하비형 등록하세요. 자 하비형 친구 등록하세요. 자 전체 다 M4여야 돼요. 가보자. 자 가보겠습니다. 오퍼레이터 뭐야 조준경? 조준경 빼라고? 야 조준경은 뛰기로 했잖아 안돼 안돼 안돼 아.. 아 탱도리한테 죽었어 제 목표는 10킬입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내가 연습했어요. 좋아요. 아, 가비. 아, <웃음> 왜 마피아 나한테 죽었죠? 아, 내가 마피아한테 죽었구나. 아유. 내가 실력이 좀 좋아졌어, 얘들아. 펭돌이한테 살짝 특훈받았거든 오게이 이제 봐도 당황하지 않아요 아씨 오게이 영원아 이제 너랑 나랑 거리가 제법 멀다 아까미아 이제 펭돌이 우리 스승님이 자꾸 쏘네 어 근데 진짜 비등비등하다 이래서 항상 팀베이 중요해 오게아 옛날에는 1대1만 맞으면 막 진짜 막 당황해서 그냥 바로 죽었는데 아 피야 너는 뭐 이렇게 50 화려하냐 몸에서 막 야광이 흐르네 아아아 마피한테 계속 죽네 복수해야 되는데 아.. 아.. 씨. 아.. 아.. 씨. 아 팽돌이.. 씨, 아 우리 스승님 팽돌이래 형 계속 죽이네 오.. 어. 아.. 아 여왕이한테 죽었어 아 진짜.. 부력이다 진짜 어, 이거 죽었다, 진짜. 오케이! 어디야? 어디인데, 어디인데, 자꾸? 폭폭거려? 아, 여기, 아, 마피아였네, 또. 올라가야겠다. 안 돼, 아, 여왕이 한테 죽었 어? 아, 구력 띠 씨, 아, 여왕이 한테 죽다. 이제 구력 대 어딘데? 형이 갈게. 생돌이 아 지고 있네 오킬일 찬데 와아 근데 진짜 비등비등하다 오케이. 아 이것도 마피아네 아씨 아, 아 마피아한테 계속 죽네 아씨깜짝이아아 어, 마피아한테 계속 죽네 아! 안돼안돼안돼 아아 안 돼, 안 돼. <웃음> 아, 끝에서 밀린다 총쏠때 무빙하는 쏠수 수 있냐고? 내가, 나 허접이야 나폴 오브 듀티 입문자란 말이야 무빙하면서 쏠수 있는 실력이 못돼 오케이! 오케이! 어디야? 아, 어디야? 아, 씨. 아, 여왕이한테 줬어 아, 불협비. 얘들아,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41대 48이네. 근데 내가 죽겠지, 이러다가. 아, 까비. 미안하다, 내가 맞아, 맞이... <웃음> 내가 막힐 <마퀴를> 당했어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아, 진짜 웃겨. 어, 여왕이한테 많이 죽었어 근데. 아 마피한테 진짜 계속 뜨겁네. 아. 아, 어, 아, 팽돌이 이거 봐, 진짜 잘한다 이거 펭돌이 야, 여왕이 3등 했어. 아, 이거 4명이지. 와, 나 10킬이 목표였는데 13킬 했네, 그래도. 야, 우리 너무 셋이 고만고만하게 죽인 거 같은데. 저 거의 일주일만에 하는 거예요. 엉크 떴대. 진이 엉크 떴다. <놀람>